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부천에 있는 중학교 여자 중학교. 지금 숨어 있네요. 요즘 몸이 좀 무거워가지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돼요. 요즘 맨날 지하에 앉아서 곡 작업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무겁네요. 그러네요. 셀카 잘 나와요? 어 여기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가지고찍어가 네, 올려줘요. 이게 자연광이 진짜 음, 크... 좋은 같아 지혁이 형이 나오는 푸블래요. 아, 지혁이 형이가 여중에 나왔다고 해서 아까 담임 선생님 만나 가지고 아까 단이 선니 여중에 나온 건 아닌데. 아니에요? 아, 여중에 나온 건 아닌데. 아, 봐봐요. 틴트 바르고 입술 안에 여자인 거 <목소리>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저 중학교 때 과학 가르치 가르 과라 가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잘시고고 그래서 밖에 들어왔는데 어?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혹시 어, 했는데 여쭤봤어요. 혹시 이 중학교 나오셨냐고 혹시 이 중학교 나오셨어야 하니까 맞고하시더라고요아 근데 저예요? 했더니까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난 너가 정말 기억 안 난다. <웃음> 꼭잘 되게 봐야 돼. 그래. 혹시 박지혁 왔으니까 아난 모르겠어. 내게도 <웃음> <근데 그게> 뭔지 <웃음> <좀> 모르겠어. 그때 <웃음> 공부 못했어요. 못했어요. <웃음> 저 운동했어요. <웃음> 아. 못받왔는데 <웃음> 일본은 라면이로 맛있다. 아 진짜 라면, 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그 공연장의 그 음향시설이 너무 좋아서 그고 그냥 공연, 그런 공연장 계서 음, 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축장같이 네. 콘서트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웃음> 그리고 그 그게 제아요 레코드 타워 스테이지. 아 타워 스테이지. 네. 아 스테이지 아, 아, 아, 진짜. 진짜? 저와 저희와 카메라 거리 정도에서 거의 무대를 했그요서관객분들 이렇게 정말 네. 모금까지 다 보여. 맞아 맞아 맞아. 진짜로. 네. 되게 네, 재밌었습니다. 진짜 그때 완전 그런 무대를 처음 해본 게 처음이어서 관객분들이랑 되게 가까이에서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가장 가장 콘서트와 가까운 형태죠. 였 그죠. 근데 거기 너무 밝아가지고 어, 조금 아, 미망하지 아, 않았어요. 아, 아, 약간 아, 그 뭔가 아. 막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조명이 음. 딱돼 있으면 뭔가 더 이렇게. 막 자신감 있었을 텐데 이거 밝은 거야? 트럼프 다 보여. 약간 그러니까 거실 조명 있잖아요. 아, 맞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약간 부끄러, 쌤 부끄러웠어요. 너무 음, 음, 좀, 좀 부끄러웠죠. 부끄러움도 많이 많이 많았어. 무대가 많아서. 진짜 많이 기억나는데 저는 <웃음> 일본 가면은 라멘이 그때 뭐 했나요? 라멘 진짜 맛 진짜 저희가 라면을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 <웃음> 또 특별한 게 일본이 저희가 첫 <웃음> 임팩트 공식으로 쓴 무대였어요. 시한이 형 다섯 네, 명이 네, 처음 팀이 처음으로 오픈 무대. 지갑이가 눈물 같은 눈물을 흘렸다는 무대. 그리고 우리 임팩 그러니까 데뷔해서 응. 또 처음으로 해외 스케줄이 일본인. 되게 일본이 이번에 되게 뜨겁게 뜻깊은 게 다섯 명에서오로공연한 하고 일단 첫 해외 공연이지만 다섯 명이서 간게또처음이었거요 임팩트는 무대의 출발점이... 그리고 맞아. 단독 무대도 처음이었거 오늘 불금이니까 그래, 우리가, 그래, 우리가... 아, 또 형, 약간 그 무대를 파이팅 넘치게 할수 있는 계기를 하나 만들어줘. 홍팡! <웃음> <웃음> <웃음> 로빈오프! <로빈프> Uh 블랙 위도아 걔가 누? 어 걔가 오케이. 어어 이제... 아. 뭐야? 화이이트컬이트컬이트 컬러. 화이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 이트이트컬이이 아 <웃음> 이거 너무 잘하죠? 네, 해루아이돌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하 5. 6. 7. 8. 9. 10. 리1 12. 13. 14. 15. 1 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희는 일단 차에 타서 저희가 찍을까요? 갑시다 임팩트 온라이브아 임팩트 온라이브예요좀 잘생기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안녕 여러분 어, 네, 네, 네. 저희가 스크롯 택을 끝내고 네, 네, 네. 지금 차에 네. 탔습니다 네. 웅상입니다 네. 동상이에요은오리죠 음, 음, 저희는. 오늘재오늘어요오늘진오늘밌었어요오늘환오늘 정말 여기야. 좋았고 저희오오랜만오 되게 신나게오늘 같아서, 같아서 굉장히 기분 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은